음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, 목포의 겟내음이라는 곳입니다. 아, 여러분들, 목포를 좀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릴 겸, 오늘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소고기 낙지 탕탕이라는 음식을 아시나요? 목포에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소고기 육회하고 산낙지를 이렇게 다진 걸 혼합해가지고 잘 섞어서 맛있는 양념장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같이 먹는 음식인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목포를 좀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고기 낙지 탕탕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냥 평범한 소고기 낙지 탕탕이가 아니라 덤복까지 들어가 덤복 소고기 낙지 탕탕이 여러분들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살아있는거 봐라 <웃음> 전복, 소고기, 낙지, 탕탕입니다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복, 낙지, 하고 소고기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합쳐가지고 8만원입니다 반찬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... 낙지가 여러분들 뻘낙지가 아니면 이 정도 크기의 낙지면은 조금 찐이 나오면서 살짝 좀 뻣뻣하기도 하고 약간 역한 그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뻘낙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 고기 자체도 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예, 며칠 좀 지난 고기를 쓰거나 그러면은 좀 사실 피냄새가 좀 나고 그렇거든요? 음... 음. 여기, 여러분, 여기 들어간 양념 이런 밸런스도 굉장히 좀 좋고, 이것도 너무 달면 안 되거든요. 이 음식은 살짝 단맛이 들어가 있긴 한데, 과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저는 아, 지금 뒤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<웃음> 와... 빠질 수 없죠. 잡목 씻는 소리. 요즘에 낚시들을 좀 얌전하니까 뭐 죽은 거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살짝 터치를 하면 네 움직입니다 이렇게. 여러분 낙지 같은 거 드실 때는 아무리 짜라진 것도 조심해서 좀 드세요 다른 반찬도 하나 좀 먹어볼까요? 아 이거 풀치 서해쪽에서 많이 나오죠? 목포에도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풀치 돌게 음. 여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목포 쪽 인근에서 좀 잡힙니다 그면서좀막 답답한 분 계시죠? 그분이 왜 답답한지 알것 같아요 여기는 소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입세주 와, 아니 크게 응. 한잔 해가지고 사사 와, 사사사, 아. 사사사. 메인 요리도 진짜 맛있는데 그고국 미역이랑 소고기 딱 잘라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오늘 생일이신 분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요? 축하드리면서 미역공 제가 먹겠습니다 이뭔 개소리야! 뭔 개소리야? 미역국에다가만 소주 몇번 까겠는데? 아 그리고 여러분들 목포 쪽 오시면 식당에가는 데서 요 된장을 많이 줘요 제래식 노란 된장인데 야 아, 삼계탕 집가도 그렇고 뭐 이게 더 맛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영암목포 이쪽 식당 오면 요 장을 많이 줘가지고 좀 저한테 좀 익숙해요 고향 쪽 오니까 좋아요 여러분 <웃음>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신나는 마음으로 이쪽 지역 근처의 음식들을 좀 많이 좀 앞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아, 먹고이 쪽이 또 조기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. 음. 이게 조기를 이렇게 구워놓은 거를 뼈째 먹는 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잘 씹혀요, 제게 머리를 왜안 먹냐? 여부분 보면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겨, 어마어마하게 큰돌 같은 게 있어요. 그걸 찍어 먹어야 돼요. 여기도 눈알은 빼서 먹어줘야 돼요. 아, 이고소하고 맛있네요. 한잔더 좋아서. 좋아, 좋아. 아, 저기 그럼 자주 하니요. 아, 니 여기 사장님이 그 촬영 감사하다고 <웃음> 서비스를 주셨는데, 낙지를 서비스를 주셨어요. <웃음> 낙지를 하나 탭을 드릴게요 이 양푼이나 이런 데 담아놓으면 낙지들이 위로 올라와서 도망쳐요 놔두면은 그럴 때이 마늘 있죠 마늘 이 마늘을 이렇게 싹 양푼이나 이런 데 접시 같은 데 이렇게 쓱 옆으로 발라놓으면 은 얘들이 못 올라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댁에서 드시거나 그럴 때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건 새발낙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 입에 드시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산낙지 여러분들 이건 산낙지 제 아까 여기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였었거든요? 낙지 당당이 낙지를 먹으니까 아이 어, 플라시보 효과인가? 뭐 갑자기 좀 활기차진 어, 그런 느낌이에요 스터미노이도 좋고 음 보셨어요? 이게 낙지가 큰데 이를 들자마자 바로 뚝부어지죠돌낙지나 바닥 에 둥긋에서 사는 낙지는 안 뜯겨요 그것도 싸먹었을 때 맛있는 거다 보니까 음... 아이씨 몇시에 지금 와 진짜. 여러분 저 기억나시죠? 전에 그 만세포차에서 그 나왔던 친구인데 아 지금 이거 느껴갖고 좀 닦자 <웃음> 어, 닦고 어손 닦고 사살 묵어 인자 머리도 안 감았는데 아 괜찮해 잘생겼어 멋있어 yeah. 카메라 신경 쓰지 ]net. 말고 <웃음> 이먼거 그래 한 커트 정도는 찍으려 게딱 내가 이쪽은 손안 댔어 음, 네 머리 같은 게 여러분, 진짜 이거 강력 추천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김치 맛있는 김치. 와, 아, 이제 김치 맛있어. 야, 사사사. <웃음> <봐, 봐. 웃음> 자, 식사 겸 연포탕도 주문했습니다. 아, 좋다. 아, 보못이겠다 맑고 시원한 게. 아, 뜨거워. 아우, 야. 와, 뜨겁네. 겁나 뜨겁다니까. <웃음> 뜨겁네요 누들 누드였는가? 들맞아귀거하네 누들 누드 아시는 분들 있으려나? <웃음> 아, 분명히 웃고 있는 사람 그래 웃고, 웃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<웃음> <웃음> 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어우, 아 인성에 문제 있어? 어? <웃음> <웃음> 아, 그런데 오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정말 목포 오시면은 소고기 낙지 탕탕이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좀 드시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, 여러분. 자, 사랑하는 사장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진짜요?